We work in a British mm. school so we, mm. <laughs> we speak <laughs> in English. <laughs> Did you have fun? Yeah! yeah. Right Hello! She was rescued from a beach. Where'd Dong go? He was on a, in some orange groves. 가서가어 연락해? 도착하면? 네 저기 브랜드 <웃음>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저말두 마리가 선생님 말이라고요? 아유 쟤는 지금 어린애들 어린애들 아 잠깐 혼자 여기다가 잠깐 놔둬 이건 다 선생님 땅이에요? 가루은 100마리 더 있지 <웃음> 내가 부르면 오거든? 혹시 줄이 짧으니까 좀 가까이 가야 돼 메리! <웃음> 어 메리 메리 어나 왔어 초면인 것 같은데? 피곤 상태야 피곤해서 그래, 피곤해서 아, 다른 말들은 어딨죠? 어, 다 넘어가야 돼. 여기가 한5 0평 규모의 선생님 땅이라고 들었는데 아, 어, 근데 안 보여요, 여기 서 <웃음> <웃음> 너무 넓어 내가 우리 위해서, 위해서. 이 리본도 다 달고 다니셨다면서요 그럼 저 색깔, 컬러 내가 고른 거야 저 빙, 빙, 저 원래 핑크로 하려고 그랬다고 선생님, 말씀 좀해게요 응? 여기 길이 저쪽으로, 바다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? 아니, 아니, 잖아 네? 아니, 아니, 아니잖아. 네? 안 들려, 뭐라는지. <웃음> 저 뒤로 가서 <가죠>? 마하시라고요저 <웃음> <저> 뒤로, <웃음> 뒤로 가시라고요. 여기는 외지인이 오면 안 되는 곳이니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다 네, 집중력 하야 <웃음> <응? 웃음> 어? 근데 이집왔어 어... 자지 가져와 봐